아은 여기다 하면 돼. 음, 맛있어 아, 이거될 건가? 응 음. 자, 먼저 자기소개 <웃음> 이름은 유태규고 어. 나이는 올해 서른 살 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한국, 사람이. 아, 한국 나이로 쳐야지 그치? 서른 살이고 호주 온 지는 반년 조금 안 됐네. 음. 내가 7월에 왔으니까 한국에서뭐 하다 왔어?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제가 제빵 6년 정도 하다 왔고, 여기서는 한 3달 정도 한입 밑에서 빵 일을 했고, 일 그만둔 지는 한 2달 정도 됐네. 나머지 한 달은 뭐 여기 와서 적응하고 뭐 하고 있었고. 지금 월 비자로 와 있는 거지? 음. 호주 오게 된 이유가 뭐야? 계기? 호주 오게 된 계기? 이게... 제과제빵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 때문에 소식 왔는데 내 직업에 대한 좀 미래 때문에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서 지금은 백수지 꽤 됐지 아, 그러면 어, 했던 일 음. 제과제빵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자면 일단 먼저 아, 오지 오지 밑에서는 몇 주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오지 기준으로 먼저 하면은 내가 했던 내 기준이니까. 일은 새벽 3시부터 오전 12시에 끝났고, 돈은 주에 세금 떼고, 850불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에 5일이라 건가? 그렇지. 거의 그렇게 일했지. 월화 수목금?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매니, 매니저가. 아, 이제 뭐, 왜냐면 주말 근무도 가능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 탄력제. 아. 그러니까 요일은 계속 바뀌는데 주 5일은 그치. 고정? 그렇지. 주 6일 한 적은 없고, 5일 보정인데 언제 할 줄, 어. 쉬는 날딱 이틀, 음, 음. 그냥 랜덤으로 그치. 이렇게 그치. 나오는 거지. 그럼 시, 시급으로는 얼마인 거지? 시급으로? 시급으로 내가 18불이었나? 그랬어 세금, 택스 떼고? 네. 떼고. 내가 20불에서 세금 떼가지고 18불인거 받았었구나 한입 밑에서는 세달정도 했는데 거기서는 뭐 일단 본인들 입으로 세금을 뗀다 그랬어 페이슬리은 나한테 준 적은 없지만 아어 이제 거기서는 주 700을 받았고 주 6일에 4시부터 뭐한 2시? 이때까지 했고 그러니까는 이게 예. 오지로 했었을 때는 50시간 기준으로 했다면 여기서는한 60, 70시간? 60시간 최소? 오지때에 비해서 일을 더 많이 하고 다시 돈도 적게 일, 받고 일더 많이 했는데 돈은 또, 적게 받고, 어, 받고. 쉬는 날이 휴일도 적네 아 그러네 어. 주 6일 일 했으니까 그리고 일요일날은 못 쉬고 아 일요일은 못 쉬고 그냥 다른 날 하루 그냥 쉬는 거고 그런데도 용케 오래 했네 세달한거면 나름 오래 한거 아니야? <웃음> 어, 그 꿀을 맛본 다음에 그런 시궁창에서 세달 하기는 좀 힘들 텐데. 어, 힘들었어. 힘들었어. 제가 직빵에 대한 생각은 뭐 어느 정도 정리됐나? <웃음> 일단은 내가 오지때 새벽 3시부터 했는데 거의 10개 중 9개는 이제 호주에 있는 빵집 기준으로 해서 뭐 12시. 또는 뭐 새벽 1시, 2시부터 나와서 일을 해야 돼 어느 빵집이 마찬가지야 어. 좋게 쳐도도 3시야 이건 뭐 마트에 있는 빵집도 마찬가지야 고 그거는 감안을 하, 하고 와야되고 시급도 기대하고 오지 마그 일은 음. 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음, 제가 집빵일 해본 사람 이유는 알테고 모르는 사람에게 기준으로 말해서는 한국은 거꾸로인데 여기서는 되게 뭐 반죽을 치거나 그 외적인 일을 좀 많이 하고 청소 같은 걸 말하는 거? 외적인 거는 빵, 그러니까, 빵 만드는 거 말고 다른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 초보자들에게 오븐을 가장 먼저 시키는데 아 외국에서는 되게 경력이 많고 잘하는 사람이 오븐을 받고요 아 약간 그런 차이? 나머지는 뭐 똑같고 근데 밤낮이 바뀌니까 자기 생활이 없고 힘들고 뭐 시간대별로 원래 이제 시급이 다르단 말이야 근데 그런거 없으니까는 기대하지 말고 한국에서도 최근 일 하나? 우리나라는 대개 열의 아홉 군대가 오전 7시부터 이제 시작을 하지 내가 여기서는 빵 일을 하는 건 조금 힘들 것 같고 한국보다 더 힘들다 그렇지 일은 어디 가나 힘든데 더 힘든 게 시간대가 힘들어요 왜냐면 한국은 교통편이 편리하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다 하더라도 그 주위로 이사가거나 가 차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내가 받는 돈비에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차비도 꽤 치명적일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제빵 때문에 오겠다라는 거는 나는 결사반대 그리고 배우는 게 목적이라면 한국에서 배워야 돼 여기 와서는 못 배워 오진 사람 밑에서 일할 때는 영어 좀 했나? 거의 안 했지 왜냐면은 걔가 나한테 반죽을 쳐달라는 것만 쳐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냥 짜잘짜잘한 것만 더 했어 뭐쇼핑 올리거나 물건을 뭐 갖다 주거나 아니면은 걔가 말을 안 해도 난 어차피 같은 직종을 했으니까 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굳이 대화는 필요 없었지 근데 이제 경력이 없거나 잘 못하는 사람이면은 이게 직접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엄청 바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말할 시간은 없어 육체 노동인데 대화도 안 되면은 그야말로 쓸모가 없는 거지 걔네들 입장에서는 고용할 가치가 없는 거지 한인잡 말고 오지잡은 할만한가? 그래도? 뭐 이렇게 크게 차이는 없어 아 그래? 왜냐면 한인잡은 조금 더 늦게 출근하지만 얘네는 더 빨리 출근해서 일찍 끝난 대신 그 시간대가 너무 힘든 아, 시간이라 애초에 시간 자체가 너무 시, 너, 너한테는, 너한테는 힘들었다? 그렇지 왜냐면은 12시나 새벽 1, 2시 90% 이상 시작을 하는데 그냥 그때는 일을 적게 해주도 힘들어 깨 있는 거 자체가 힘든데, 힘든 중량이 막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오지잡이라도. 음... 근데 여기서 언어마저 안 된다. 그러면 은 그야말로 쓸모가 없는 거지. 특히 잘 모르는 사람이 제가 제빵 때문에 오는 거는 나는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해. 배울 게 없어. 정말 배울 게 없어. 배울 거면 한국에서 배워라. 나에 대한 생각을 해. 굳이 제과제빵 때문에 호주 오는 거는 아니야 그 앞으로 지금 이제 계획은 어떻게 돼? 새로운 일을 찾아봐야 되는데 나는 일식을 알아보고 있단 말이야 일식? 근데 내가 한인 일식을 알아본 결과 일식은 아니고 그냥 식당이야 식당 경력이 꽤 있거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상관없겠지만 경력이 적거나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식당이지. 지금 일식을 알아보고 있고. 아니 근데 솔직히 돈돈 받는 것도 비슷하구나, 셰프. 근데 거기는 오전에 시작해서 밤에 끝나니까. 그래도 그게 좀더 낫다. 시간대가 편해서. 어쨌든 새벽 2 시에 사람은 부르진 않으니까. 세컨 따일 거야? 아니 전혀 없어. 아 세컨 따일 계획은 전혀 없어. 나는 오 땡치면 갈 거야. 근데 영어는 좀 번졌어?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약간 귀는 어느 정도 약간 금이 간 상태야. 금이 그, 갔다는건야 그러니까 약간 조금씩 어, 금간 상태로 조금씩 뭔가 새어 들어오긴 하는데, 아... 걔네가 질문하는 수준 답변 비례해서 답변이 그만큼 나왔죠. 오아 질문 퀄리티를 못 따라간다. 어. 아 근데 그치. 무슨 해안지만 어. 알아놓고 예스노만 해도 잘하는 거 아니야? 어그그 그 전체적인 문맥 문맥은 알아들을 수 있어. 눈치밥이 드는 건그렇 약간 <웃음> 눈치 영어는 또 다른 거더라고. <웃음> 그가뭘 어, 어, 어. 원하겠구나 어. 이 상황에 이런 거 보니까 어, 뭘 원하겠구나. 어. 단어 한두 개씩 들리고 하면. 맞아, 맞아. 예, 형님, 사람이 어. 욕심이라고 나도 이 조금씩 영어에 조금 관심이 가더라고. 그래서 개인 선생님 구해서 나는 원래 영어에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사람이라는 아, 게 와서 어. 생겼다. 어, 나는 원래. 일할 계획도 없었는데 지금 이러고 있잖아. <웃음> 와서 편할 수 있으니까 너무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우고 와도 될것 같다. 하긴 나도 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니어서. 한국 가서는 뭐 할까? 만약에 캐나다 비자가 최종 발급이 나오면, 아. 만약에 나오면 내가 내년 7월에 끝나니까 여름은 한국에서. 영어 배우면서 보내고 겨울 전에 캐나다를 갈 계획이지 비자가 나오면 나오겠지 그 일단 임비테이션 나왔는데 뭐신고 했고 뭐 하면은 이제 뭐 시간 문제지 이만큼 투자했는데 나는 받아야겠어 받아야지 신고 비가 얼만데 내 <웃음> 네, 시간 그치 네, 시간도 그렇고 아. 캐나다 가서도 재강수방할 계획인가? 시장이 아. 여기랑 비슷하다면 못하겠지 아 거의 새벽같이 시작하면? 그렇지 이제 호주는 빵이 주식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막 화려하고 이런게 없단 말이야 걔네도 주식 아닐까? 그렇지 이제 거기서부터 갈리는 건데 여기처럼 진짜 거의 제가점이라고 보기가 힘들잖아 제가점본적 있어? 우리나라처럼? 없잖아 그냥 카페에 그냥 빵을 좀 파는 정도란 말이야 거기도 이제 그런 식이면은 못하고 아, 그런 게 아니, 아니라. 빵집이 따로, 빵집이 따로 있, 있으면은, 제과 제빵을 할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걸 알아봐야겠지. 외국, 그럴라고 나가는 게 아니겠어. 그치. 새로운 시도하고 도전하고, 그러는 거 같아.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그러면, 제과 제빵은 여기까지. OK, w uh -huh. okay.